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저희가 무시동 히터를 취급하는데요. 연료 펌프를 강제로 뛰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몇건 있었습니다. 이 연료 펌프는 피스톤식 연료 펌프예요. 먼 거리는 있에 기름을 힘차게 땡길수 있고요. 정확한 양의 기름을 분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펌프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스패너로 열면 안에 금속으로 된 철망 필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청소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열료 펌프에 전원을 연결하면 요딱 소리를 내고 뜁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전원을 계속 연결해두면 코일에 열이 나면서 펌프가 고장납니다 히터를 가동하지 않고 열료 펌프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터가 펌프를 작동시키는 신호의 형태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했습니다 마치 심장박통처럼 펌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저 그래프를 기반으로 강제 펌핑 장치를 만들어 볼까요? 다양한 주파수와 진폭의 펄스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PWM 신호 발생기입니다. 그러나 이 발생기에서 만들어낸 신호는요. 너무 약해서 펌프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펌프를 작동하려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PWM 신호를 증폭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조그만 트랜지스터는 펌프에 흐르는 전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트랜지스터는 BMS에 달려있는 모스 s 입니다 대부분의 BMS는 N형 모스 s 을 사용하는데요. 컨덴서와 달려있어서 이전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모스 s 은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몇 조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어, 몇백개도 아니고 몇조개라고 자 여러분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있죠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메모리 그 메모리가 이모 o s f 의 조합이에요 1비트가 한개의 모 o s 입니다이모 o s 에는 다리가 7개 있는데요. 가운데도 하나 보이시죠? 이 다리 하나가 신호를 받는 게이트고요 이곳이 드레인 나머지 5개의 다리가 소스입니다. 이 모스펫은 5 개의 모스펫이 병렬로 연결되는 제품이고요. 한 개의 다리가 약 8A, 최대 40A의 전류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게이트의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채널에 전자가 풍부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드레인의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전자는 소스에서 채널을 통해 드레인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겠죠 간단한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인데요 이해가 힘들다면 제가 연결한 전설 위치만 확인해 주세요 PWM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공급했고요 요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인데요 마이너스 출력은 마이너스 접지를 했습니다 PWM 플러스 신호예요 제가 빨간색 전선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까만색 전선을 사용했고요. 플러스 출력을 모스펫에 게이트에 연결했습니다. 이 다리 하나가 게이트예요. 그리고 드레인에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고요. 아 이것도 빨간색을 써드리고 그랬나? 드레인은 플러스를 인가했고요. 소스를 이 나머지 다섯 개의 다리가 소스를 했죠. 소스를 연료 펌프 두 개의 전선 중에 하나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료 펌프 전선은 마이너스에 연결했어요. 연료 펌프는 피스톤 펌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전원만 인가되면 작동을 시작합니다. 연료 펌프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1초에 4번 뛰게 설정을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연료 펌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 연료 펌프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연료 펌프를 1초에 4번 작동시키면 1번에 240번, 10분에 2400번 펌프가 한번 가동할 때마다 나오는 기름은 0.02mm고요. 10분 동안 52mm의 기름이 메스실리너에 모이면 이 펌프는 정상입니다. 펌프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강제 펌핑 장치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생긴 작은 BMS를 사용해도 됩니다. 전원은 12V 배터리를 사용해도 돼요. 연료 펌프 강제 펌핑기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 안 되겠죠?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 수작업으로 하나씩 강제 펌핑기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DIY로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PWM과 MOSFET은 전자제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이두 부품을 조합하면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만든 회로 있죠? 그 출력에 컨덴서를 추가해서 출력을 평탄화시키면 바로 다운컨버터가 됩니다. 쉽죠? PWM 신호의 주파수를 1000Hz 이상으로 높이고요. 진폭을 조절하면 12V LED의 밝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DC모터의 출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밀한 열이 나지 않는 전기장판 제어기도 조절기라고 하죠? 그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재밌는건 뭐가 있을까요? 아, 초당 한 20발 정도 나가는 전동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에서 사용하는 근접신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오늘 방송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요 망했지? 그래도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